보상점은, 요인데 이제, 1%인 가알수 있으니까. 어우, 잘했어. 그럼 보상점의 정의가 뭐죠? 응. 네. 보상점, 호흡량과 과학성량이 같아진 때의 비슷지 어우, 아주 잘했어. 또 다른 말로는? 음. 여기, 그래프도 있잖아. 이사상을 기점으로 얘기하면? 기체 출입량이 0, 0으로 보이는? 아, 그러니까 시오트 출입량이 0으로 보이는 건? 그렇지, 그렇지. 시오트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때의 기체 세기. 음, 네.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꼭 찍으면 되는 거죠 이거 보상점입니다, 이렇게. 네.